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당구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용인에 있는 한 당구장에 왔는데 제가 당구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아주 폐기롭게 도전장을 내미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34살이고요. 당구를 너무 좋아하는 남도윤이라고 합니다 아네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알아서 자기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핸디를 알고 싶은데요 네 핸디는 27점입니다 네? 2 7점 27점이요? 네 27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구나 <웃음> 아니 제가 20점이어가지고 정말 아까 뭐 같은 20점을 절대 질수 없지 하면서 연습했잖아요 네. 아 근데 27점이셨구나 그리고 또 오늘 저를 또 도와주실 아주 잘생기신 프로 선수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PB 활약하고 있는 권영민 선수입니다. <웃음> 근데요, 네. 얼마 전에 우승하셨잖아요. 네, 드림 투어 우승했는데, 네.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에는 이제 일부 투어에서 만나 뵙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저와 남도윤 씨가 먼저 대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권영미 프로님께서 심판을 봐주시기로 하셨죠 제가 생각할 땐 응. 15점 12점 게임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27점이신데요 더... 핸디를 더 줘요? 네 <웃음> 1점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15점 11점 아,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안 치셔도 돼요 네주희 네. <웃음> 씨가 공고를잘 치시잖아요 네잘못 쳐요 <웃음> 그래서 저희가 선복을 준비를 했어요 아네 입고, 네. 한복을 구를한번 칩셔가 되세요 한복을 한복하나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저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의 미를 또 알리고 또 당구도 알리고 일석이조인데 저는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웃음> 아무튼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두분뭐 어떻게 얘기 좀 나누고 계세요? 네 앉아서, 앉아서 대화를 나눠 하는... <웃음> 아 불편해 <웃음> 일단 오늘 저희 아이 돌잔치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여러분 제가 한복을 입었는데요 아 진짜 어? 저한테 이게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당구는 복장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아시죠? 근데 하물며저 한복이에요 걸을 때마다 이게 막 밟히는데 그리고 스트로크 할때팔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이 한복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돼요? 제가 물어내야 <웃음> 돼요? 안돼요 <웃음> 시작할까요? 야, 진짜 울고 싶다 그룰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PBA 룰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은 네. 쿠션 먼저 맞히면 2점이고요 아, 아니 아 1점 제로 해요 1점 제로? 네. <웃음> 쿠션 잘못 치는구나 <웃음> PBA 룰이 아닌 연맹 룰로 네. 무조건 1점 네. 그리고 11대 15 그리고 뱅킹은 연맹 뱅킹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악수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와. 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왠지 알아요? 사실은 <웃음> 한복을 입으니까 팔이 안 나가더라고요. 오늘 한복 입었으니까 1.7 때마다 꽹가리. <웃음> <웃음> 꽹가리라도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한복을 입으니까 또, 초이스도 좀 다르게 쳐야 될것 같아요. 아깝죠? 아깝냐고요? <웃음> 네. 조금 아깝네요. 표정은 전혀 긴장하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봤어요. 긴장한 어. 네. 요 네. 긴장되네요. 나이스! 이런 박수에 약해가지고 <웃음> <웃음> 약간 비난받는 걸더 좋아해가지고요. 아우 막네요 아우 너무 잘치시는데요. 아 <웃음> 어, 저도 되게 떨려 근데. 됐 근데 되게 마스크 끼고 하다가 마스크 벗으니까 되게 좀 어색하죠? 네 <웃음> 어, 어렵다 와. 아 어, 이거는 짧게 남기기가 훨씬 어려운 궁인데. 아, 진짜요? 네. 와. 자, 힘이 들어가죠? 갑습니다. 와, 정말 잘 쳤어요. 아, 저그 박수치지 말았어깽 꽹과리 아니면... 그럼 출때마다 <웃음> 네. 야유하는 거예요? 네, 야유해주세요. <웃음> 두꺼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파울이잖아요. 아 파울이에요? <웃음> 파울. 검프로님, 어. 제가 이것까지 또 이게 한국 입었지, 당구 치지, 심판까지 봐야 됩니까? 아이고 참. 아, 심판 리겠네 네, 심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긴장 검프로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언제까지 도시락요 <웃음> 자1점아 사실 조금 잘리는 것 같아요 아직 긴장을 좀 덮으셔야 돼 배열은 좋은데 수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네, 어렵다. <웃음> 와. 정말 잘 쳤어요.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 아. 아 정말 아까운데. 얇게 치실 줄 알았는데 두껍게 밀어서 쳤네요. 네. 그래서 키스를 한것 같아요. <웃음> 와우 아이스 에이, 에이 나이스. <웃음> 잘 쳤어요 방금 거네 감사합니다 회전이 조금 많았네요. 네. 한복이 보니까 리액션도 달라지네 <웃음> 아, 공들이 빠지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 잘 치려는 어? 생각을 하면 공이 이렇게 다녀요 편안하게 치셔야 될것 같아요 엄청 아이씨. 자, 5점 남으셨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아, 너무 미안해. 어머. 어머. 어디, 어디까지 돌리시는 거야? 아, 참. 저기 초크 좀 채워야 될것 같은데. 네. 어. 빨간 거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웃음> 네. 어. 잠시만요. 익스텐션 필요해가지고. <웃음> 타임업. 이름 <웃음> <웃음> <2년> 다 쓰셨거든요.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잘 치시는데? <웃음> 정말 잘 치네요. <웃음> 2점 남았어요. 장난친거예요 <웃음> <웃음> 자, 13점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음> 난 고민했어. <웃음> 자, 1점 남았습니다. 아, 길다. <웃음> 지금 애버 1은 될것 같아요. 아, 어, 진짜? 네. 넘을 것 같아요. 조금 일 초반 음.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 아우... 아깝습니다. 어, 공이 나쁘지 않게 왔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웃음> 키스다. 어우, 키스 빠졌는데 조금 셌나요? 네. 음. 공이 조금씩 깔깔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공이 조금씩 편안하진 않네요. 어, 약간 수비를 염두에 둔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내주지 않겠다. 아, 진짜 제가 약간 그리고 마무리 엄청 약하거든요. <웃음> 마무리 한 30분 동안 못 끝내고 막 지고 막 이러는데 자 힘이 문제예요 힘이 가끔 맞는 것 같아요. 힘 완전 충분한데. 자1점 돌기만 했으면 됐는데 음. 아 이것도 쉬운 공 아니에요 음. 어려웠어요 네 그죠? 반대로 찍고 보통 이런 거 들어가면 본인이 더놀래잖아요 그죠? <웃음> 어, 이것도 좋은데요? 키스가... 어 좋아요 <웃음> 좋습니다. 아 역전해 되는 거죠? 참.